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도 게임버드 게임새입니다 예 제가 포켓몬 아르세우스 영상을 거의 한 2주 3주 그 정도 됐을 거예요안 올린지 예그뭐 짐작하셨을 수도 있, 있겠지만 제가 예 코로나에 올아 가지고 아주 힘든 예 주말과 평일을 보내고 있었고요 <웃음> 지금도 이렇게 장기침이 나옵니다 뭐 박설하고 여러분들도 오미크론 끝물에 다들 예, 조심하시고, 어 일단 어 잠시만요. 일단 그 저번에 제가 이제 디아로가 펄기아 보스전을 한 이후에 이제 그 마을 이장님이 이 플레이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모아와서 이제 아르세우스와 맞장을 까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략할 거는 뭐 별건 없고 이첫 번째 플레이트 뭐 화구 사당에 있는 히드론 잡는 건데. 제가 이제 <웃음> 촬영하기 전에 한번 리허설을 해봤는데 이히드론을 잡는다는 게 이제 때려잡는 그 죽여버리는 그게 아니고 몬스터블로 포획하는 그 잡는 거여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사냥을 하는 게 아니고 저 친구를 이제 잡는다는 거 그걸 유의해 주시고 잘 보면은 여기 막 여기 말고도 막 많이 죽었었어요 근데 그게 저쪽 보시면 뭐 우두머리 뭐 하나 있거든요 저 식스 테일인가 나인 테일인가 저런 게 있는데 저 친구한테 죽은 걸 수도 있고 여기 안에서 죽으면은 분실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주의하시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면은 이제 쭉 달리세요. 달린 다음에 자 여기 진흙경단 먹습니다. 아이고 이첫한방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기압은 얘를 봐주면서 진흙경단 먹고 피하세요. 먹어주세요. 있는거 먹어주고 한 10개 정도 먹은 다음에 이 친구 보고 한번 피해주고 라곤 ZL ZR 둘셋넷 하면은 이렇게 한대 맞아버립니다 실수했고 다섯 대쯤 때리면 이게 없어져요 바로 지금 포켓몬 바꾼 다음에 진흙경단 다섯 대 맞추고 포켓몬을 체인지합니다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웃음> 네, 물속성 기술 맞으면은 두배 데미지에 이제 한 번에 미국 가버리기 때문에 <웃음> 땅, 물 이런거 말고 어 일단 이판사판 태클 이런거 이런걸로 좀 양념을 쳐줍니다 아, 아 양념이 안됐네요 절대 전혀 안됐네요 일단 해볼게요 <웃음> 그 <웃음> 하이드로 펌프를 써버리니까 한 번에 죽어버려가지고 땅 격투 물이 이 친구의 약점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때려야 된다는 점 일단 피를 좀 깎아야 될것 같아요 이 솔직히 이쯤 왔으면 다들 포켓몬이 가리에이션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서 싸우시면 됩니다 뭐 다른 분들처럼 특수한 볼로 잡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일단 클래식하게 일단 때려서 잡아보겠습니다. 섀도몰한대치고 네, 죽어버려. 이렇게 죽으면은 다시 시작된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눈앞이 꼼꼼해졌죠. 다시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시작돼요. 진흙 경단 한, 한 개만 더 먹어주고. 잘 보세요. 끝까지 보세요. 기술 피해주세요. ZL Z 데 하나 둘셋 하고 이거 피해주고 맞아주고 네 빨리 피했죠 컨디션이 다 돌아오지 가 않았어요 다섯대 때려주면 이게 풀려요 털기가 던질게요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이 허를 찌르면은 더 잡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이 친구 일단 반피정도는 깎 깎아야 되는데 안되네요. 그리고, 히드런을 잡아버리면은, 그, 에너지가 초기화되기 때문에, 유의해서 해야 됩니다. 노란색까지만 깎아볼게요. 오케이, 이제 노란색 피까지 깎았고, 이제 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이퍼볼 던질게요 무난하게. 아이 잠시만요. <웃음> 게임을 너무 간만에 하다 보니까 <웃음> 키를 키가 생각이 잘안 나네요. 간만에 가지고 예 바로 잡았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히드런을 예, 잡으면 된다는 점. 예뭐 알아서 컷신 나오겠죠. 예 이렇게 강철 플레이트를 이렇게 손에 얻습니다. 자 이렇게 뭐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스토리 있고 뭐 스토리 넘기면서 이제 또이 포켓몬과 별개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오미크론 코로나 걸렸을 때 집에서 키트를 했을 때는 계속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 뭐지 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증상이 있는데 음성이 나오면은 목에 한번 찔러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 알고 는 있는데 목에 한번 찔러 봤더니 바로 양성이 나오고 <웃음> 다음 날 이제 오전 점심쯤에 병원을 가니까 역시나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걸렸을 초창기에는 <웃음> 그게 음성이 키트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근데 이제 스스로가 증상이 있다면 걸린 거니까 그거 알고 조금 주변 사람 안옮기게 조심을 해야겠죠. 저는 <웃음> <웃음> 코로나가 <웃음> 지금 걸린 지 17일이 지났어요 지금 거의 3주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아파가지고 예, 큰일입니다 참 예, 이제 나가주시고 어 이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좀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두 가지 플레이트가 남았잖아요 이것도 뭐 비슷한 방식이므로 예 대표적인 공약은 이거 찍고 다음에는 이제 뭐 아르세우스 보스전을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가지 팁이라면은 제가 첫번째로 올린 영상에도 있겠지만 이런 분실물도 있잖아요 이런걸 많이 모으면은 이제 그 상점에서 진화 관련된 템이나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온라인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 분실물을 주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공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